1900년대. 음. 무슨 상황일까요? 한번 좀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버틸 건물은 없다로, 따로 있고, 음. 뭐야. 설마 얘가 철거되는 건 아니겠죠? 그쵸? 나 같은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있는,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철거 대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애들 보면 상당히 깔끔하죠 혹시, 리뷰를 늦게 지불한게 틀림없어 아이런 진작에 용도 변경을 마쳤어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거죠 자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그쵸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난 영원히 살아남을거야 살아남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건 좀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이 아이가 주인공인거 같아요 일단 그런거 같죠? 자 오른쪽에서 그런 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자 시내 중심가에 도착을 했어요 어? 첨보는 게 저한테 안좋으라네요 일단 말을 걸어봅시다 이봐 낡은 부두 철거 현장에 있었던 녀석 맞지? 응 음, 마침 잘 왔어 창코랑 같이 이 지역을 어떻게 할지 토론을 벌이고 있을까 음, 도움이 필요하대요 일단 개요 화면을 봐주지 않을래? 자 개요 화면이 어디죠? 아하 를 누르면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호이자 역할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임대주택이고 이쪽은 식료품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자 자, 창고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 뭘까요? 벽돌이 있으면 이곳에서 몇가지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벽돌일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이 말을 걸어볼게요 자이 구역엔 새로운 건물이 한두개가 필요하대 둘이 내린 결론인데요 그래서 새 친구를 좀 구해보자 했나. 스페이스 버튼 이용해서 그 빈부지를 선택한 다음에 새 건물을 지을 수있다하네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일단은 여의밖에 언급이 안되는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한번 지어볼게요 어 이쪽은 너무 뭔것 같고, 여기는 가능한 것 같네요. 자, 이쪽에도 한번 지어본는데 공장이네요, 또. 음. 주거지역 옆에다 지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시킨 대로 해봅시다. 이 으악! 여긴 대체 어디야? 너희 누구고? 왜 거기 있나? 일단 횡성 그 횡설수설한데 좀 볼게요. 자, 과거에 그 철거됐던 그 아이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는 게난커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들은 임무가 주어지면 상당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한번 추가를 시켜 볼게요. 일 여기서도 금과 스페이스 버튼 누르면 어,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추가 일단 얘는 태생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유형 밖에 어, 되게 안될것 같아요 자 확인 누릅시다 여호자 Alt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Shift 눌러볼까요? 자 얘는 공장류 아까들 봤던 그 아이들이죠? 일단 그렇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저건 공장이지 그래 공장이야. 자 지금 얘네 들은 공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어, 경험 뭐라고 해야 되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을 걸어볼게요. 창고가 금 공장 일을 그만두도록 만들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마치 제정신입니까? <웃음> 제정신입니까? 휴먼 그 이야기하는 것 같죠? 어, 일단 영향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알트, 아, 그, 알트 버튼을 누르면 긍정적인 요소하고 부정적인 요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눌러 볼게요 호잇 하하 싫어한대요 싫어하네요 그래요 <웃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는게 아니야 벽돌이 빠지는구만 그래, 일단 그렇다 칩시다 자, 이번엔 가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령을 알려주겠다. 창고 선택 한번 해보죠. 호잇! 자,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게 특성이 맞죠? 음, 그래서 뭘 보라는 거지? 알트? 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자, 이게 호감도인 것 같아요. 호감도가 올라가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봐야겠죠? 자, 얘가 제공하는 거는 신선한 채소. 하나씩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알트 버튼 누르면 또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고. 자, 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직접 보면 알것 같아요. 일단 뒤로 갑시다. 자 이게 호감도 목표가 아니고 호감도 목표는 어딨죠? 이거네요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인구수가 한명더 채워지면 그때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됐어 여기 나오죠? 음 어깨들 시킬 수 있다 응? 응. 자,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일단 이해했으니까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 하트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건 좀 고민해 볼게요. 아마 업그레이드 시킨 데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 개요. 응? 자, 이 녀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됐죠. 자 그래서 니가 원하는게 뭐야? 주변에 다른 임대주택을 치는거 어떨까? 그러면 얘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한번 시도해봅시다 일단 이쪽에다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어 너무 멀대요 그럼 여기는 어때? 자 주거건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알겠어 호잇 자 지었습니다 헤이 정신차려 자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계장 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얘가 갑자기 뭔가 능력 상승 같은 그런 표시, 그 표시를 가지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오케이. 지금 인구수가 2명이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자격이 됐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더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오이, 근데 아쉽게도 겉으로 변하는 건 없어 보이네요. 좀... 그건좀 아쉽네요. 그쵸? 그렇죠? 자, 호감도 목표가 바뀐 게 뭐일 거야? 아하, 지금 깎였죠? 어디보자 이게 아마 공장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자 이번엔 세명 모아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말을 걸어볼게요 에이? 에이? 자 알트 버튼 눌러봅시다 음 조언 버튼 알고있어요 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 눌러볼게요. 한 거야 주변을 좀 봐. 원래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벽돌을 보관해 둔 데가 좀 있거든. 이걸로 주변을 좀 치워줄 수 있겠나. 한번 해봅시다. 벽돌 얻어야지 뭐 건설이 가능할 테니까. 자 이런 거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자 자네들 정리합시다. 잠깐만 왜 벽돌이 줄어드나 이거. 아이. 아이. 내 벽돌. 뭐지? 아니 오히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자 어쨌든 건 다시 돌아갑시다 응? 자 좋았어 환, 그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고 이야기하네 진지하게 일할거면 이제 공장 같은 것도 그 창고는 좀 떨어지는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디 보자 응 음, 그럴 것 같아 얘네들이 너무 반발심이 크더라 자 그래 이참에 확실히 정합시다 네편내편 네 가르자는 거지? 그래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아이를 S버튼을 누르면 옮길 수 있다고 하네 한번 옮겨보죠 호잇. 따라와 일단은 여기는 안될 것 같고 이쪽에다가 옮기면 될것 같아요 오이, 그래 잘했어 자 자리를 옮겼으니까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럴거라 생각이 돼요 저 조그만 녀석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태어날 때부터 도로랑 차이도 별로 안났을거야 아니 아니 아니 뭐뭔 뭐, 소리 하시는 거야 여기 옆에다가 그런 거 지우면 안돼 지금 일단 퀘스트를 계속 진행해야겠죠 응 음, 그치 그래 다들 각자 도생하려면 최선의 방식을 각자 선택을 해야겠지 자 그래서 뭘 원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얘가 벽돌을 줄테니까 발전시켜 보자고 하네요 다른 건물이랑 사업도 추가로 세워 주십시오 오케이 자 술집을 개장하고 이 지역에 하트를 열려서 12개 까지 획득을 하라고 하는 이거 가능? 좀 빡셀 거 같은데 그쵸? 빡셀 거 같아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호감도 목표 얘 맥주잔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음. 관리 게임이자 퍼즐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네둘이 한번 그 위치를 바꿔보는게 어떤니자 이거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 그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얘가 채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한지 한번 볼게요 자. 뭐 얼마나 제공한지 한번 보자고 에이.. 최소 한 개씩밖에 제공 못하네 근데 범위는 좀 넓어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저기.. 손이? 좀 따라오세요 이쪽에다가 대기를 시킬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음 응,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아니, 아니, 잠깐, 그러지 말고, 왜, 왜 그러세요? 잠깐, 잠깐, 따라오지 마시고. 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이 아이. 아니, 아니, 얘들아. 아, 저 컨트롤 버튼이 좀 어려워요. 자, 지금 영향 받는 게 제대로 영향을 받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일단은, 자, 상점 한번 볼게요. 그래요. 두명 영향 받고 있죠? 아까 전에 알트라는 게이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얘가 영향받는 범위.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이 아이를 좀더 옮겨 볼까? 아니 나중에. 일단 술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술집을 만들어 본데 술집이 아마 보라색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Hello.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삽을 추가할게요. 자 술집 술집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어봐야겠죠 호잇! 가자! 자 바로 업그레이드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거주민이 두명이나 있기 때문에 음 괜찮은 것 같죠? 자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봅시다. 얘들 다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보고 가자! 요호 그래 요 2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아직 안, 넘, 안 넘어졌죠? 응, 됐어 그러면그 다음에 여기로 갑시다 이 아이들도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업그레이드 보기 어? 하트소스 없나?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볼게요. 맥주잔 하나, 거주민 하나. 아, 그러면 위치를 바꾸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업그레이드 시키게요 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 임대주택 2단계.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여기 식료품 상점 있죠. 얘를 좀 여기로 보낼게요. 여기로 보내고. 얘 있죠? 얘를 이쪽에다 붙일게요.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어 그래 그래 좀만 기다려봐. 자이 아이를 가운데다 박아넣을게. 요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니니? 그게 아닌 것 같구나. 자 채소가 필요하겠구나 채소. 음... 아무래도 식료품 창점을 또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뭐 어쩔 수 없죠. 자 이쪽에다 창점을 하나 더만들시다 여기다 이거 지어야겠죠? 일단 주거 건물 만들고 잠깐만 그저 색깔을 좀 봐야 돼요. 나너 색깔이 뭐였지? 힛집은 보라색. 그리고 얘는, 그래요. 파란색이죠. 좀 작은 걸로 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건설을 한번 해봅시다. 주거 건물로 짓고. 자, 용도 변경합시다. 호잇. 압축가 식료품 상자 갈게요. 호잇.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너 업그레이드 될 거야. 자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 사람아 왜 반응이 없어? 한번 다시 볼게요 맥축잔 있고 아 그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음 이해가 됐어 얘를 옮기면 맥축잔이 얘한테 제공이 될거야 이거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얘 업그레이드 된다? 된다. 아니, 왜안 돼? 돼, 손님? 옆에 맥주잔이 제공이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거주민도 같이 있을 텐데 말이죠. 허허. 얘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거 다시 옮겨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또 마이너스가 됐죠? 흠. 아 이거 마이너스 2의 조건이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 아프죠? 안되겠다. 얘를 끝자락에 옮길게요. 자, 따라와. 따라오시고, 어, 이쪽에다 배출시켜 줄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호 해피하죠? 자, 해피한데, 그래도 올라가진 않네요. 어허. 뭐지? 알트 한번 눌러봅시다. 마이너스 2 요소가 도대체 뭔가. 힌트. People,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사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아 여기도 사이 있으면 좋겠대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거주 주택을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지어보죠. 작은 아니 주거 건물 있죠? 이거를 지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거주민으로 배출 시킬게요. 자, 임대주택, 가자! 호잇! 회피하니? 회피할거예요 자, 이러면서 또 업계드 가능 표시가 떴기 때문에 바로 업계드를 시켜줄게요. 자, 이아이죠이아이 먼저 합시다. 얘가 제일 문제였어. 자, 가자! 호잇! 됐어. 헉! 3레벨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올렸었나? 아무튼 이렇게 하고 너는? 지금 레벨 몇이니? 바로 옆에 술집을 만들어 줄수 있나? 어 당연히 만들어 주면 좋겠지 내가 아니 얘들이 옮겨 다니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좀 테스트 해볼까? 아니야 얘 자체가 하나밖에 제공 못하기 때문에 음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제 제공량이 달랑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업그레이드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합시다 어 이제는 위스키통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좋네 여호 3단계가 됐어요 힌트 이웃에 위스키통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 위스키통이 어 이건가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위스키통, 이건 또 뭘, 뭐, 무슨 얘기일까? 아무튼 일단 업그레이드 먼저 시킬게요. 오잇 됐어. 자, 2단계가 됐겠죠? 좋아요. 일단 하트를 지금 12개까지 모으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좀 머리를 굴려 볼게요. 이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술집이 필요하고 자 알트를 눌러봅시다 음.. 사람만 더 있으면 되고 얜 사람이 좀 부족하고 얘는 이미 3렙벨 됐으니까 키울 필요 없고 얘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피프를 더 만들어 달라고? 이런 음자 만들어줄게요 이쪽에다가 만들면 얘도 행복해질거라 생각돼요 이 주거 건물 있죠? 하나만 더 만듭시다 오잇 자, 그런 다음에 자 사업 추가 임대사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자업계이드 됐니? 됐죠 둘다 만족했으니까 바로 작업을 해 줄게요. 자 업그레이드 가자 호잇 자 11개 그리고 저기 는 식료품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면 하트는 12개 정도 모을 것 같아요 그럼 게임 끝나겠죠 가자 됐어요 좋아요 응? 왜 아직 11개야? 또이해가안 되죠 자 갑자기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봐요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호잇 아 과제 완료했다고? 그래 그래 발전하기 시작했지 다리 건너편 쪽에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한다. 또 건설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죠? 일단 갑시다 자, 다리 건너기라고 되어있어 이거 한번 따라가볼게요 여기 맞니? 아니잖아? 그럼 도심부 누르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 자, 다리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리가 어디죠? 자, 다리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좀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호잇!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허, 그래, 그래. 자, 한번 뭐, 나가 볼게요. 안녕하신가? 여기는 또 새로운 사람들인 것같아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음, 한때문에 몸이 따시따시하다고? 그래. 오 우리 소중한 공장들 설마 여기까지 데려오라는건 아니겠지? 아 섬유 공장이었구나 잠깐만 공장 물이? 어 여기 공장과 주택이란 얘기겠죠? 그쵸? 근데 인제 그 임대 주택들은 일단 좀 떨어져야 될것 같으니까 얘네 말고 좀 다른 애들을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고민이죠 일단 말 걸어볼게요 모든 정신천장이 제대로 바뀐 건 나뿐이냐? 고비원을 어디다 옮겨주면 좋을까? 네 속성이 뭐니? 아너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일단 됐고 따라와 자 이쪽으로 제가 옮겨 놓을게요 야 그래도 남들을 그렇게 혼담하면안 되지 응? 아 여기 옮기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따라가 볼게요 응? 음, 더 가라고? 더 가라는 것 같죠? 오케이, 일단 이쪽에다 배치시켜줄게요 오이자 얘는 공업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회계업이라고? 그래 니가 그 주황색이었구나 그래그래 그래. 한번 작업을 해볼까? 업추가 회계사 여호 좋아요 자 얘는 옆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있죠 그 임대주택이 옆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 좀 옮겨 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퀘스트가 떴죠?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네, 극대노 그럼면안돼 라고 얘기하죠 그건 대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아니면 저쪽에 있는 공장 한번 데려올까요? 그게 맞는 것 같죠? 너 정체가 뭐니? 음.. 공장이 필요할 음. 것 같아 일단 여기 에 사람을 빼고 공장을 좀 옮겨놓는 게 방법일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죠? 이 아이? 자 따라와 안 돼! 거부 당했어요 에라이 진짜 너망가거니까아 그러면 이쪽에다 건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건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되겠대요 호잇 자 행복해질 것이니라 그래서 만족하니? 사무용품이 필요하다 사무용품 음. 사무용품이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잠깐 많이잖아 이미 만족한 거 아니야? 이미 만족한 거 같긴 한데 혹시 두 개는 들어봤어? 더 지어보죠. 자 이쪽에다 주거 건물 하나 더 지어볼게요. 이러면 만족할 것 같아. 자 인대사업 정하고 오이. 됐어 자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이제 아니 왜 안돼요 이기하네 설마 사무용품이라면 회계사가 하나 더 필요한 건 아니겠지? 왠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잠깐만 일단 이쪽에다가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여기다가 이거 짓고 대형 사무실 하나 만들고 근데 제공품이 누가 제공하는지 봐야지 그러니까 사무용품은 누가 만드냐고? 음...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요? 까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잇. 자, 건물 한번 짓고 합추가 사무용품. 그래. 같은 회계사가 붙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구나 한번 가죠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표시가 뜨네요 오케이 됐어 자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오이? 끝 그래요 자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가자 됐어 자 이번엔 무슨 요건을 이야기할까요 한번 말해 걸어보죠 자았어 아무튼 얘 같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애들은 이렇게 옮겨서 새로운 단지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 음, 카페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설마 옮겨오라는 건 아니겠죠? 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느낌표가 뭔데 떠 있죠? 넌또 왜? 섬유 공장은 위스키 증류 공장으로 바꾸다 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위스키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애가 이 아이들이었죠 이수지바이 아이. 음.. 나중에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거 조사할 수 있나? 에이, 나중에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옮길 수 있나요? 이거 좀 궁금한데. 아, 아직 가능하구나. 그럼 나중에 데리러 올게. 자, 이렇게 하고, 이동합시다. 여기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 돼요. 3단계긴 한데, 그래도 좀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사업을 제거하고 위스키로 바꾸라고 했죠 그렇죠어 비싸요 어. 어 일단 제거시키고 으 그래 다른거 하자 수리시 파손 카드 제거 에라이 아, 그러면 다시 사업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야위스키 증류공장 경미한 공예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호잇 자 야채 식료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장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많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짓을 수 있나? 공장을 만드는 건 어떨까? 그거 내가 데려올게 기다려 봐자그거 기다리면 돼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다줄게 잠깐 데려다줘도 되지 않을까? 음 일단 얘 데려갑시다 두번째 단지가 공업단지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내가 니한테 직구를 데려왔단다 오이. 여기다가 아니 그래 됐어 자 해피니스가 늘어났죠 이 아이를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네요 해그리인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힌트 상점을 지어달라고? 음. 그그 그 데려오면 되니? 한번 데려가볼게요 제가 이거 한, 이거 한김그업이드 시키고 호잇 됐어 좋네요 데려왔을땐 얘들이 문제가 생긴건 아니겠죠? 자 여기로 데려옵시다 호잇 배치가 안되니? 에라이 아 아무래도 요로지워야될것 같아요 일단 데려할데가 없다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다 배치시키고 자 건설 한번 해봅시다 그 식료품 창고가 여기 있죠 근데 공장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미 다 썼으니까 음 이거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호잇 씁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너한테 원하는 걸 만들어줄게 자 식료품점 호잇 됐죠 그렇죠? 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죠 얘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됐죠 자 업그레이드 가자 가자 자 2단계까지 됐고 그러면 퀘스트는 완료가 된것 같죠 얘도 그냥 이왕김에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호잇 음, 좋아요. 예, 비치를좀 바꿉시다. 지금 식료품 상점은 굴떡을 싫어하니까 굴떡을 좀 옮겨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 그래. 근데 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어, 신기하네, 이거. 자, 가자. 아, 세명 쳐줘서? 좋죠. 어, 완벽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사무역품까지 있으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좀만 더 옆으로 보내줄게요 호잇 여기까지 오는게 겠죠 됐고 자 말을 한번 걸어봅시다 어 퀘스트 완료 일단은 뭐 그래 양조 맘에 들어 하는것 같아요 뭐, 들어 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되면 이 두번째 공업단지도 좀 기뻐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세 번째는 여기로 가고 이제 술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 할게요.